또 하고 싶은 거 있어? 우리 웨딩 사진 찍기 너가 싫다며 거기까지 생각한 거야? 어 아니 그냥 사진인데 왜? 미래 여자친구가 볼까 봐? 아니 난 너도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걸다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날 거거든 아니면 너를 만나도 되는 거고 <웃음> 여인데오카페 음. 예쁜데? 카페 예뻐요 느끼해 느끼어 분위기 <웃음> 짠가까 짠? 짠? 우리의 네. 어, 우정을 위해 우리의 우정을 위해 응? 아. 몸좀 녹겠다 어, 우리 후니 내가 먹여줄게 아버지니 응.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오늘? 아니 아니야 오늘 너무 달달한 게 치사량 초과해가지고 지금 미치겠어? 미치겠어 지금 벗고, 벗고 싶어 그럼 벗어 벗어 음! <웃음> <웃음> 어때? 야, 너무 맛있어 아, 아! 내가 한번 먹어야지 아, 입에서 있어. 입으로 <웃음> 괜찮지? 이거 맛있지? 응또 내가 여기 전 여자친구랑 왔었던 데거든 아그렇좋았어응아안 아. 좋았어 하나도 돼. 진짜 너무 최악이었어 진실게임 <웃음> <웃음> 맞아 진실게임. 진실게임? 그래. 야, 너 2학년 3반 김영서 좋아하지? 아 그.. 되게 유명하던데? 걔 일본인처럼 생겨가지고. 걔. 아 맞아, 좀 일본인처럼 생기긴 아... 했어. 내반 어? 남자친구야. 어? 아니, 어쩐지 페이스북이 서로 아주 그냥 <웃음> 댓글다고 하더라. 하지만 너도 전 여자친구가 이곳에 왔었잖아. 진실게임 <웃음> 한개 더. 응. 여러분이 수학여행에서 장기자랑 춤췄잖아. 응. 그때 내 생각했어, 안 했어? 예아니오라 yeah, 하면 대답해 예 yes. 인기에 취해서 자기 혼자 막춤추던데나 너만 바라보고싶는데나너 찾았잖아 너 가운데 줄두번째 아니 너, 너 사시야? <웃음> 거기 내가 없었는데 무슨 말이야? <웃음> 잠깐만 나 그리고 나 너한테 서운한 거 있어 뭐? 너 너무 남사친이 많아 <웃음> 난 서운한 거 하나 있어 <웃음> 뭐? 너무 튕겨 뭐 어쩔 때 튕기는데? 내가 같이 학교 끝나고 밥 먹자고 그러면은 오자 뭐, 고 튕기고 너가 맨날 너만 생각해서 매운 떡볶이만 먹잖아 <웃음> 내가 집 같이 걸어가자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버리고 너가 맨날 담배 마렸다고 길방 끊잖아 <웃음> 얼마나 생피한줄 알아? 주변에 우리 부모님 얼마나 많은데? <웃음> 우리 근데 데이트하면 아. 뭐가 남았 카메라가 꺼 응, <웃음> 되게 예쁜데? 이거 보고 하는데거든오 어, 하나, 둘, 셋 귀여운데? 어 귀여워! 헐 귀엽지? <웃음> 어나 귀엽다 했잖아! <웃음> <웃음> 잖아 <웃음> 아 잘생겼다 잘생겼지? 진짜 <웃음> 잘생겼 내가 잘생기면 미쳐버려 난 핸드릭 고설만 에이톤 트럭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엔 그렇다며 <웃음> 하나 둘셋와 너무 귀여운데? 아, 미쳤는데? 너 그냥 여고생인데? 얼마나 예뻐 이건 진짜 합성수지가 아니라 배수씨야? 배수진성손 남았고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아 내가 너무 잘생했지만 미안해 그 고등학생이 커피 마시는데 와인 마시는 거 같냐? <웃음> <웃음> 기분다시야? 기운다. No, 이제 교복 데이트도 해보고 응. 우리 진짜 거기도 한번 가보고 있었잖아 응. 또너 하고 싶은 거 있어? 뭐... 그때 너가 하기 싫다고 했잖아 뭐 뭐? 우리 웨딩 사진 찍기 너무 싫다며 어, 거기까지 생각한 거야? 어 아니, 그냥 사진인데 왜? 그걸로 진짜 그러는 것도 아닌데 미래 여자친구가 볼까 봐? 아니 난 너도 생각하는 거야 <웃음> 난 상관없어 나는 그런 걸다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날 거야 아니면 너를 만나도 되나? <웃음> 아 오늘 너무 달네 오늘 너무 달달해? <웃음> 이거 뭐 잘못한나 이거? 어 잠깐만 이 커피에 묻은 너의 입술 향이 자, 밥도둑 아 밥도둑 <웃음> 아니, 카페에서 차도 마셨는데 이제 나가서 한번 뛰어볼까 운동 좀 해야지 갈까? 훈이 갈까? <웃음> 안녕하세요 아이 <어이>, 추워 여기지? 응 <웃음> 음. 오미끄럼틀미끄럼틀탈수 있어? 어! 어? 이마? 이마 가겠는데? 에아 <웃음> 진짜.. 야 엉덩이 너무 차갑다! 아, <웃음> 아. 엉덩이 좀 비벼줘 너무 차가워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아.. 어? 우리 저화 타자 좋아! 이거 다. 이거는 그렇게 타는 게 맞아? 오! 야 이거 개 무서운데? 오, 됐다. 오, 오! 오! 나 질인다 이거. 오, 오, 오! 오! 잘 살다 갑니다. <웃음> 손실. <웃음> <웃음> 손실. <씻어. 웃음> <웃음> <웃음> 사실 나는 공원 데이트의 매력은 여기다서. 아 많구나. 당연하지. 이거. 좀 아니구나. 저... 허리 돌기. 아니 허리 돌리다가 이제. 아나그 이거 손못나 무서워서. 손 나와 이렇게. 오오 무서워. 오너눈 통장에 내가 보여 아너눈 너... 무서워 야 누가 한 바퀴 먼저 돌기? 아 그래 이거 이한 바퀴다 아 당연하지 너좀 타당보다? <웃음> 자 시작 야 진짜 절대 안 봐줘 타닥 이거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여기 아, 알아? 여기, 배가르르한 느낌. 넌 에, 마라, 한코치 떨리는 느낌. 어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, 잘린다, 너. 잘해. <웃음> <너> 밀당도 잘해. 밀당도 <웃음> 잘해. 뭐? <한> 밀당 밀당도 잘해. <웃음> 그 <찍어야지. 웃음> <웃음> 잘 밀당도 잘해. 유진아. 응?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조건 진대를 해야 될것 같아. 맞아, 성훈이하면 진대지. <웃음> 한나절 거기 같이 보냈잖아. 응. 어땠어? 나 그냥 너랑 이렇게 둘이 놀아본 게 너무 오랜만이었고. 맞아, 맞아. 사실 오랜만이긴 하지. 어. 너 맨날 남자들끼리밖에 안 놀았잖아. 맞아, 맞아. 나는 이런 시간이 좀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. 아 진짜? 응. 어. 우리 맨날 촬영 때만 만나고, 맞아. 사적으로는 안 보고. 어, 어. 너, 너 설마 관심 없는 여자에게 하는 행동? 둘이 만나지 않는다? 에이는 <웃음> 너는, 너는 둘이 만날 수 있어, 진짜. 너는 뭔가 동료 그 이상이. 그래. 어. 너다 이렇게 자주 보는 여자 없다며. 진짜, 진짜 어. 이리 와. 어. 우리 이제 데이트 끝나고 이제 집 가야 되잖아. 집갈 어. 거야? 야, 누자, 빨리 열어. 야, 누자. <웃음> 우리 이미 너무 가깝지만 맞아 맞아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어 지금 어, 어. 그래. 다른 미에서더 가까워질 거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, 맞아, 맞아. 음, 즐거웠습니다 아, 즐거웠습니다 시 가자 와 전쟁 같은 사랑 거 따라